제발 좀 전화받으라고요 정말 정말 그렇게 하면 찾을 수 있다는 거죠? 네 불명의 저작재산권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찾을 수 있다. 법정 허락제도로 권리자도 찾고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세요.